中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경남 합천에서 시작된 산불 소식으로 아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주민 수백 명이 몸을 피했는데 바람이 강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석 기자, 뒤로 아직 불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날이 어두워졌지만 불이 난산 주변엔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 말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낸 민주당. 오늘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사실상의 대일 항복 문서다. 지금까지 경기인천 뉴스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WBC 야구 대표팀의 한국계 빅리거 에드먼이 마지막 연습 배팅에서 좌우 타서 홈런포를 펑펑 날렸습니다. 내일 호주와의 첫 경기, 에드먼을 포함한 빅리거들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도쿄에서 김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리거 김하성과 에드먼이 나란히 타격 연습을 한 가운데 힘자랑을 한건 에드먼이었습니다. 백보드 맞고 내려온 공을 손쉽게 덩크로 연결, LA 레이커스 앤서니 데이비스의 골밑 득점 오늘의 영상입니다. 매마른 날씨에 건조특보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날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곧디어 생로병사의 비밀이 방송됩니다. 지금까지